관상을 하나 가져는데 네네네. 오 예쁜 사람이네. 도화살과 하계살이 가득하네. 도화살과 하계살이 많은 사람은 남의 남자는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 남자는 없어. 정녕 내 사람인테는 사랑을 받기가 힘든 사람이야. 그렇게 외로운 공방이지. 뭐. 이분은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게. 만인의 여인이잖아. 내 남자가 있다면 내 남자로 인해서 평생 피곤함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근데. 말년에 몸이 엄청 아프겠다. 몸으로 인해서 중단이 될수 있어. 응?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관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네, 네. 오 예쁜 사람이네 도화살과 하계살이 가득하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도화살은 뭐냐면 사람일 때 인기지 그지? 인기가 많은 사람 그리고 하계살은 뭐냐면 끼가 많은 사람이지 끼가 너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지 하계살이 근데 눈매를 보면 이 사람이 눈매를 보잖아 도화살 도 가득하고 하계살 도가득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눈 밑에를 이렇게 놓고 보면 외로움이 또 많은 사람이잖아 도화살과 하계살이 많은 사람은 남의 남자는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 남자는 없어 만인인테는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녕 내 사람인테는 사랑을 받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눈 밑에를 보면 은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지 근데 정녕 내 남자인테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내 남자가 없다는 게 문제지 이런 사람 그게 외로운 공방이지. 만인들한테 이쁨 받고 살아야지. 일반인으로 살기는 힘든... 눈, 눈상이지. 눈 근데 눈동자와 흰자를 놓고 보면 굉장히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맑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하는 게 있고 좋은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지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엄청 마음이 있잖아. 유리할 것 같아. 굉장히 여린 사람이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 있잖아 조금만 말 한마디 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입으로도 또 성격을 볼수 있다고 저번에 하셨잖아요? 입매를 놓고 보잖아 이 사람 입담은 좋은 사람이네 말에 힘이 있는 사람 말을 하잖아 그치? 사람에 대한 리더심도 많은 사람이야 리더심이 많으니까 이사람이제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경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엄청 여자로서는 여장부 여걸이지 여걸 겉에 보이는 파워는 많은데 실제로 마음은 엄청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지 정에 항상 굶주려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 분이 누구냐면 배우 김혜수 씨오아 그래서 도화살과 하계살이니까 그래도 관상은 어. 아시겠지만 아, 알지 모르는 사람 있나 이 사람은? 이번에 또 드라마를 하나 하신대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핫하는 않아 처음에는 핫한데 가면 갈수록 좀 식어. 중간 지점문에 가면서부터는 좀 시시하게 넘어간다 이제 하고. 이 사람 간상을 이렇게 보잖아. 완전 여걸이야, 여걸. 안과 겉이 보이는 내면적인 건 여걸이잖아. 엄청 시시하고 굉장히 도도하고 당찬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시주적으 마음은 엄청 따뜻한 사람이야. 쪽으로 주위에 꼴이나 이런 쪽으로 놓고 보잖아 그지 리더심이 많은 사람이야 아마 옆에 사람들 엄청 잘 챙길 거야 이사람 근데 코를 이제 놓고 보잖아 자기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잖아 엄청 오래 했잖아 그지 어, 어, 어, 어. 그런 거에 비해서 재물은 약한 사람이 코가 재물이 새 나가잖아 재물이 수술 잘새 나가 이 사람이. 코 주위를 놓고 보면 재물이, 뭐, 누구나 알잖아, 이 사람이. 엄청 뭐,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 것 비해서 재물은 비약해. 이분은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까요? 만인의 여인이잖아 내 남자가 있다면 내 남자로 인해서 평생 피곤함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 남자를 하나를 두는 것보다 만인들 속에서 웃음꽃이 피는 게이 사람은 생기가 더 도는 사람이지 이분은 그럼 언제까지 배우 일을 할까 아이고 이 사람은 끝까지 하지 그래도 60까지는 정성기야 이사람말 만년에 몸이 엄청 아프겠다 몸으로 인해서 중단이 될수 있어 건강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 어디를 조심해야 할까? 유방 또 염리 싫어온 것도 있고 대장, 소장, 장 쪽으로 탈이날수 있는 사람이야. 건강 잘 챙기셔야 돼.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또 아니야 뭐 조심할 거 없어. 이 사람은 뭐몸 자체 뭐 자기가 뭐 컨트롤해서 사는 사람이니까.